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저희가 강한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틀, 내일이죠. 내일도 밤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 저희가 직장의 문자반 서비스도 오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 이벤트로 저희가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자 오늘 당첨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책과 어 그리고 치킨 나눠서 제가 뽑았는데요 어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씩을 추첨을 해서 7월 30일 영상부터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영상부터 한번 보내드리고 이번에 2차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첨자 명단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요번에책 당첨되신 분들은 비타민, 그리고 정기현님, 홍민영님, 김지영님, SH권님, 그리고 데자뷰님, 그리고 콩김님 자 그리고 배종열님, 김혜숙님, 수피아님송지현님 이렇게 책 당첨이 되셨고요 그래서 주소로 어, 여기 본인 아이디와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른 실내 책을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댓글 좋아요 이벤트 치킨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자, 임페리얼님, 로키님, 어, 히아정님, 빨간맛이 좋아한 부자님, 자, 그리고 조은정, 어, 서영아님, 어, 그리고 행복그림님, 어, 양씨님, 어, 크리스미트님, 어, 그리고 임명인님, 리꿈이 있는 여자님, 로드니님이, 치킨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디를 꼭 기입을 하시고요 어, 그래서 치킨, 책 두가지 따로 당첨자 명단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꼭 하시고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덕분에 이제 어, 저도 성공리에 어, 뭐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할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 여러분들께 어,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벤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